매년 가을에 열리던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올해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돼 내년에 두 차례 열리는 진기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올 10월 의왕시 레솔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8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 이미 내년 가을 개최가 확정된 구리시 박람회와 맞물리면서 내년에만 두 차례의 박람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당초에도 일자가 확정이 안된게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판단하지 말고 그 행사 자체도 내년으로 일단 연기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내년 2월에 가서 그 다시 이제 행사 날짜라든가 그런 걸 구체적인 것을 그때 상황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내부 방침을 받아놓은 거예요. 의왕시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박람회 출품작들을 선정해 개최 장소인 레슬레 파크에 전시해 놨으며 레슬레 파크도 새롭게 조성된 상태입니다. 의왕시는 조성된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 제10회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 개최지는 오산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KMB 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